To the candy shop The one off the corner On mission and hop The one back is you Systemic, a rustic vibes Skyscraper high h o l f c a n i t a by Chocolate bars and gummy bears All colors alike Name brands at the top Shining o Judged by the color of the wrapping It matters what's inside So give it a try She said, not just the ones they tell you to buy Choose ones that taste so good and makes you w a n t to cry So give it a try 짱이다 초콜릿도 있고 카라멜 그리고 다크 초콜릿 칩 쿠키 프레젓 이거 카카오 초코 프레젓 되게 많다 레즈베리 캔디 도 어이구 이런 식으로 헉, 엄청 많다 와 진짜 추워. 오마이.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이게 너무 불편해요 아, 아파 I know h o h e s a i o forth. perfect timing. <laughs> 는 많이 놓고 응? 살짝 슬슬 슬슬 슬슬. 밖에가 문이 열어볼까 와우 <웃음> 깜짝이야 <웃음> 대박이다 와우 싸주셨는데 아빠가 이렇게 아주 테이프로 꽁꽁 싸주셨어요 와우 이렇게 콧감 두 팩을 싸주셨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짜잔 이거 진짜 대박도 맛있어요 음 너무하기 싫어. 구군데 그냥 진짜 흑설탕이 묻은 맛인가? 이거 아빠가 시켜 주셨는데 프로폴리스라고 면역력을 좋게 해 준대. 요 비타민C랑 이거 가끔 오메가도 가끔 비타민D3도 가끔 사실 이거 다잘안 먹어요 저는 이것만 맛있어서 내일 아침 먹어요 넌픽션에서 사온 산탈 핸드크림을 발라보려고요 내가 냄새를 안 맡고 구입한 거라 그냥 이 산탈이라서 구입했거든요 음, 귀엽다. 음. 오 좋다. 너무 좋은데요.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드는 구입. 언니 뭐 마셔? 나도. 자, 드브로초코브로트 시킬까 이거 할까? 이게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스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자몽인가보다. 음... 어, 그래. 헤스 What's that? 아, 맞네. 이거 시아이스메리카노 오트랑 스프링롤. 아이거이거그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 아, 이거 베스턴으로 하자. 이게 고기니까. 가이왜 이렇게 이름 어려워? 저기도 메뉴 있겠지? And there is one more. 뭐야? 번. 어디 있어? 아, 번티 농이야 번티 농 번티 농 <웃음> <웃음> 얼마 줄까? 76불 줄까 그냥? 오. 리모트로?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 이거 그냥 부, 부으면 <웃음> 되는 건가? <웃음> 맛있겠다 어. 좋아? 좋아, 이따, 좋아. 이따 책상 닦을 거야 아 왜? 아무소관없어 어? 왜 그랬어? <웃음> 이거 왜 저러는 <웃음> 거 <생겼구나. 웃음> 너무... 이거 약간 태국에서 온거 같은데? 말잖아 아까 내가 계서아 진짜? 태국 냄새가 태국 냄새야 아 태국인가? 어딘가 여행 가면 은꼭 갖고 인디안인데 아 예쁘다 노란색 카레 같다 카레 <웃음> 카렌데 카레 만들 때 카레스틱 귀엽네 그거 안보여? 보여 보여 와 살짝 보인다 진짜. 오, 귀엽다 나좀 <목소리> 디자인 스타일 바뀌었어 뭘로? 손목 써봤어 어 이게 뭐야? 오 귀여운데? I like it 되게 애기 장난감 같다 빨리 열어봐 어, 이게 어떻게 소지? 아손네 머리서 요머리아 2021년 소회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귀엽다 근데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약간 그거 아니 같아. 시프라고 예쁜데? 야, 좋은데? 고깃집 메뉴판. 어, 나 좋은데? 고깃집 어, 메뉴판어나 좋은데? 어야 완전 예쁜데? 귀여운데? 되게 귀운데 세울 수 있어 아. 너무 애스타일인데? 그치? 아. 아. 나 좋아 아니야좀 귀엽지? 아. <웃음> <웃음> 아니 나는 글을 그, 읽고 그 <웃음> 싶었어 한 장씩 뜯어주는 거할 아까운데 어? 아니구나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뭐든 돈이 두 모든. 이안 좋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안 좋은 것도 못해 이깔예쁘 다른 군자는 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상가며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 내가 이해가 안돼 언어 영역이냐 지금? 너무 음, 어뭐 이거 사보는 것 같아. 없네, 이거. 아! 거 같아 좋다 근데 이거 이렇거 아니야? 이제 있잖아 이게 아, 네. 아 와우 어 내가 원래 여기 앉아 있었나? 어다 응. 허리야 이거 뭐야? 이상해 왜 맞아? 뭐야, 우리 언니, 뭐시킨 거, 이거? 야너트으로 했어? 어 아, 까 일반으로 하자 그랬잖아 이거, 라지야? 나먹어이 돼? 어. <놀람> 음! <맛있어? 놀람> 나 이거, 이왜이 이거, 이거, 이맛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맛있어 맛있다. <놀람> Are so damn clever the things we talk about when we get together some like to dance some like to sing spent an hour a n i sented up on and for dollars the art museum prehistoric dinosaurs love to see them, a movie a bike ride along walk staying up late having late night talks all of my friends f 을안 가고 이제 한 7, 8년 동안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나나 봐.